오랜만에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 네 탈출맵 음, 네 탈출맵을 알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름하여 조금 이제 뭐랄까 뭐, 겜모고나니까 그그그그 그, 그. 그..그거..그거..그거..뭐지..뭐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그거.. 그거그거그거뭐냐그거 네네..아.. 제목을 보면 되지뭘또라내가뭘떠올아 맞아 맞아..엄마 몰래 p c 방 가기! 야..나의 기억력 보소.. 오..제작자.. 셋이.. 입니다.. 셋이라는 분께서 제작하셨어요.. 첫 작품! 얼마나 잘 만드셨을까요? 한번 보여줘.. 어디 보자.. 음, 블럭을 부수거나, 설치, 금지, 발광석은 부수기, 가능. 꼭 이런 거 적혀있으면 다 부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음, 설정은, 아이도는 보통. 아이도 보통 하면, 그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까도 테스트할 때도 주변에 크리퍼가 막 나와가지고. 음, 자연재생. 뭘 거야, 그냥? TNT 폭발 에 꺼놓으면 된다. 그치. 그게 크리퍼에 해당될 거야 읽어주시고 시작했어요 네읽었습니다 아... 다짐해 아, 스토리 타임 앱이죠 이거 아... 정말 PC방에 가고 싶다 아 엄마는 왜 이리 안 보내주는 거야 진짜 아 짜증나 PC방에 가고 싶은 이유는 며칠 전에 엄마는 PC방을 갔다는 걸 들켜서 그렇다 이렇게 되니 참. 몰래라도 가야겠군. 에헷. 일단은 거실로 가서 돈을 찾는다. 야, 이렇게 PC점 가려면 비상금을 좀 챙겨놔야지. 돈은 4개까지 있대요. 주변에 슬라임 소리 들리네. 아, 이거 부셔야 되나, 뭐지? 이게, 아마 이건 부셔야 될거예요 이게 상자가 옛날 버전에 약간 열렸었던,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자분이 아마. 돈 역시 이게 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버전에서는 상자가 위에 블럭이 있어도 열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옛날 이미 그건 없어진지 오래돼서 여기가 이게 이게 이거 컴퓨터 아니야 이거 잠깐 이거 컴퓨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가봐도 컴퓨터인데 음 TV 발광석 부셔도 된댔죠 그쵸? 아무것도 없네? 아까 발간석을 부셔도 된대. 돈이 4개까지 됐자. 또 어디 있으려나? 아니. 설마 천장 다 부셔야 할것 같은데, 불길한. 천장이 뭐 웃겨 보이는데? 오, 있구만. 이제 세계 또찾아야 돼. 주변에 몬스터 소리가 리는데 이거. 난이도 때문에. 지금 낮이니까, 한번 평화로움 하고, 그냥 쉬움으로 하면 충분해요. 음 쉬움으로 하지 뭐. 위에 어딘가 또 있지. 바쁘실 필요는 없을 거야. 분명, 캐다 보면 보일 거야. 아닌데 안 보이는데 위에 없나? 뭐야 왜안 보? 위에 없나 설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위에 없는 거야 설마 진짜? 진심? 미치겠네. 허허 진짜 위에 없나봐. 어, 여기 안 했네? 하. 아 등잔미이 어둡다더니 진짜 아이씨 네게개 찾았네요 네개 맞죠? 여기 네개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컴퓨터인데 이거? 컴퓨터 아니면 뭐냐 이거 뭐지? 그냥 뭐 테이블인가? 테이블에 레버가 달려있을 리가 없지 보통 마크에이션은 마우스를뭐 버튼이나 레버로 표현하는데 건축할 때 누가 봐도 저건 컴퓨터다 네다 찾아있으면 거실에서 나간다 이제 돈을 챙겨서 행복하게 PC방에 갈수 있다 에 4,000원 있다 4,000원도 PC방 가야지 에 뭐야 엄마가 함정을 설치했다 아... 점프맵 엄마가 집안에 함정을 설치했다는 걸 말은 안... 말이 안 되지 누가 누가 자기 애를 주, 애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암... 아, 얼마나 게임 중독인 거냐 원래 탈출 맵들이 다 그런 거긴 하지만 <웃음> 그래도, 마크는 참 비현실적인 것 같아. 아, 더 올라가야 돼. 오, 잠깐, 머리 부딪힐 것 같은데? 설마 이건. 마크는 이렇게 보면 참 비현실적이야. 나 같은 점프의초보에 내가 항상 다이아 서버에서 멤버들이랑 미니게임 대결할 때도 항상 점프를할땐 내가 졌단 말이야. 내점프에 얼마나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마크 지금 올해 4년차긴 하지만 야생 점프에 이런건 못해 야생이 그나마 점프에 보단 낫지 뭐 참. 아이씨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하기야 하겠지 설마 이런걸 테스트도 안해보셨겠어요? 에신님이 아참 아참 어우 잘했다 여기서 점프하면 누가 봐도 부딪칠 수밖에 없죠. 아이씨, 머리 부, 아! 하는 그없 이거 슈법 수법 각입니다. 슈법을 좀 써야 돼요, 이건. 제실력으로 깨려면 아무리 배속을 해도 오래 걸려. 못 깰지도 몰라요. 좀 슈법을, 어, 잠깐만! 아이씨. 어, 아이씨. 한번 이렇게 짜증나면 또 계속 안 돼. 평정심. 응. 어이씨 잠깐 자꾸 버튼이 안 눌려. 아니 잠깐만 아 달리기를 못했어. 서버에서 이런 거 테스트 해볼 때는 잘 되는데 이럴 때안돼 항상. 아 잠만 아씨 야! 아어 멘탈 붕괴 멘붕어 아무리 수법을 쓰려고 지금 도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계속 떨어지는거 싫어요? 이게 가능해? 현실적으로 사람이 지금 벌써 이렇게 이 짧은 점프맵을 지금 이렇게 몇분동안 하고있는 사람은 대체 도덕체가. 이건 내 실력으로. 에헷. 다행히 마크에는 커맨드가 있다는 게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은 못본 걸로. 야이, 저블럭만 없으니까. 아, 또 머리 박아? 미쳤어? 감히 나의 머리를. 감히 나이버리를 받게 해. <웃음> 저놈의 불러내, 없애버리고 말테다. 와, 겜물을쓸 수도 있지만, 저희 양심으로. 아씨, 아, 스폰 포인트 제대로 안 됐어. 아, 빡치네. 지금, 진짜 멘붕 올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이 제작자님, 캐시님 이거 테스트 해봤다고요? 정말? 테스트 해본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될 텐데 우선 스펀 포인트 해놓고 바로 위에 블럭이 있는데 이게 얼음이라면 몰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마크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제상식상 머리 위에 블럭이 있는데 끝에서 되면 하면은 되긴 되는 걸로 알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깰것 같다니까 아이고. 이런 드랙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또 위에 제작자님. 유튜브 세시님 제작자님이 세시님이신데 정말 테스트를 해보셨다고요? 테스트 안해봤죠? 이거 스토풀 마크 피엔는 평점 되게 좋던데 설마 이게 정말 테스트가 난 라이 마크 장식장이가 불가능하고 싶다고 판단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쯤에 가 아니었는데 상관없어 아이씨 음저 이제 말 안합니다 집중할 거예요 말로만 집중 어, 막진다 아이씨 지, 나 이거 칠 수도 있다 지금 제작자님, 나 이거 제 실력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웃음> 처음부터 탈출맵을 하겠다는 내가 잘못이었어 진짜. 내 실력으로 이런 점 파쿠르는 불가능해. 머리, 머리 박는 건 엄청 만들어주셔가지고, 이, 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테스트를 안 해보신 게 분명해. 근데, 좀 이상한 건, 스톨포 마크피의 평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운받긴 했는데. 뭐, 그렇다면 테스트해해보시겠죠 원래는 이게 가능, 하긴 할텐데, 아마. 근데, 제 실력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응. 여러분들은 제 실력을 아실 거예요. 옛날부터 제 유튜브를 봐, 보셨던 아주, 좋, 네, 착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제 옛날 영상 중에서, 어, 뭐야. 잘 지금 저녁이네 제 옛날 영상 중에서 파쿠르 했던거 다 보면은 다 엄청 막 거의 20분 이러는게 많아요 제가 엄청 못해가지고 결론은 저 완전 초보고요 드로퍼네요 드로퍼도 이런건 좀잘 못하거든요 저기요? 띠용 띠용 아 기분이 좋아요 살았고요 너무 쉬었나요 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말이라 하세요? 쉬었냐고요 쉬웠냐고. 쉬원 했나요도 아니고 시 맞춤법. 맞춤법이. 맞춤법이. 맞춤법이. 어떻게? 여기 d r it.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기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냥 일반적인 컨텐츠 네, 탈출 맵 음, 네, 탈출 맵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오늘은 이름하여 조금 이제 뭐랄까 게모고나내가 어, 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거 그거 그 뭐지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나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뭐냐 그거 네네 아 제목을 보면 되지 뭐였더라? 내가 뭘 또라 내가 뭘떠아 맞아 맞아 엄마 몰래 PC 방 가기 야 나의 기억력 보소 오 제작자 셋시입니다 셋시라는 분께 서제작하셨어요첫 작품 얼마나 잘 만드셨을까요 한번 보여줘 어디 보자 음 블럭을 부수거나 설치 금지 발광석은 부수기 가능 꼭이런것 적혀있으면 다 부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음, 설정은아이도는 보통 아이도 보통하면 그게 많이 나올것 같은데 아까도 테스트할때도 주변에 클리퍼가 막 나와가지고 음, 자연재생 뭘 꺼야되면 TNT 폭파에 꺼놓으면 된다 그치 그게 크리퍼에 해당될거야 아마 읽어주시고 시작했어요 네읽었습니다아 다시 말 좀... 스토리 타임 앱이죠 이거 아 정말 PC방에 가고 싶다 아 엄마는 왜 이리 안 보내주는거야 진짜 아 짜증나 PC방에 가고 싶은 이유는 며칠 전에 엄마는 PC방을 갔다는걸 들켜서 그렇다 이렇게 되니 깐 몰래라도 가야겠군 에헷 일단은 거실로 가서 돈을 찾는다 야 이렇게 p c 좀 가려면 비상금을 좀 챙겨놔야지 돈은 4개까지 했대요 주변에 실라인 소리 들리네 아 이거 부셔야 되나 뭐지? 이게 아마 이건 부셔야 될 거에요 이게 상자가 옛날 버전에 열렸었던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작자분이 아마 이게 돈, 역시, 이게 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버전에서는 상자가 위에 블럭이 있어도 열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옛날, 이미, 그건, 없어진 지 오래돼서. 여기가, 이게, 이게, 이거 컴퓨터 아니야, 이거? 상카. 이거 컴퓨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컴퓨터인데? 음, TV. 발광석 부셔도 된죠그렇쵸 아무것도 없네. 그 발광석 부셔도 된대. 돈이 4개까지 됐자. 또 어디 있으려나. <웃음> 설마, 천장 다 부셔야 할것 같은데, 불길한. 천장이 뭐, 웃겨 보이는데? 오! 있구만! 오, 이제 세계는또 찾아야 돼 주변에 몬스터 소리가 들리 이거 난이도 때문에 지금 낮시니까 한번 평화로움 하고 그냥 쉬움으로 하면 충분해요 음, 쉬움으로 하지 뭐 위에 어딘가 또 있고 바쁘실 필요는 없을까? 허허, 진짜 위에 없나봐. 어, 여기 안겠네 하,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진짜. 아이씨. 4개 찾았네요. 4개 맞죠? 여기 4개.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컴퓨터인데, 이거? 컴퓨터 아니면 뭐냐? 이거 뭐지? 그냥 뭐 테이블인가? 테이블에 레버가 달려있을 리이 없지. 보통 마크에서는 마우스를 뭐 버튼이나 레버로 표현하는데, 건축할 때. 누가 봐도 저건 컴퓨터다 네? 다 찾아있으면 거실에서 나간다 이제 돈을 챙겨서 행복하게 PC방에 갈수 있다 에헷 4,000원 있다 4,000원도 PC방 가야지 에헤, 에헤 뭐야? 엄마가 함정을 설치했다 아.. 점프맵 엄마가 집안에 함정을 설치했다는 걸 말은 안.. 말이 안 되지 누가.. 누가 자기 애를 주, 애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암 아, 얼마나 게임 중독인거냐 원래 탈출 맵들이 다 그런거긴 하지만 <웃음> 처음부터 탈출 맵을 하겠다는 내가 잘못이었어 진짜 내 실력으로 이런 점파쿠름는 불가능해 머리..머리 박는건 엄청 만들어두셔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해 테스트를 안해보신게 분명해 근데 좀 이상한건 스토어 풀 마크피의 장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운받긴 했는데 뭐 그렇다면 테스트해야 해 보시겠죠 원래는 이게 가능하긴 할텐데 아마 근데 제 실력은 도저히 안되니까 음. 여러분들은 제 실력을 아실거 예요 옛날부터 제 유튜브를 보셨던 아주 좋.. 네 착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제 옛날 영상 중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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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고요 너무 쉬었나요? 쉬울 수 밖에 없는데요? 이걸 말이라 하세요? 쉬었냐고요쉬원냐고쉬원했나요도 아니고 시 맞춤법 맞춤법이 맞춤법이 맞춤법이 어떻게 여기가 세이브니까 여기에 이렇게 침대를 놔뒀다는 건 분명이 맵은 옛날에 제작되었을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 이렇게 되어있는 거일 거야 휴, 다행히도 무사히 건너왔다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 은 무슨 운빨게임?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PC방 가는데 왜 이런 게 있냐고 호호. 아이폰 케 아이튠스 운빨 게임이라고 뭔가 우리는 이런 나는 개인적으로 맛이 있는 엿을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씨퍼 충격적이야 엿은 나를 버려 씨요 정답 정답일 수밖에 없죠. 아까 밑에 떨어지면서 위치를 봤거든요. 휴 다행히도 위험한 한 장을 건넜다. 건넜다. 건넜다. 이제 멘붕도 아니고 맞춤법 붕괴. 아까 씨. 웠다도 그렇고 뭔가 제작자분이 조 음, 어리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어리다고 맞춤법 틀리는 거 아니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겠지? 과연? 아.. 미친 미친! 이걸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욕하고 싶다 진짜 미친 말고 아깨무스고 아, 장난해 하..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제작자님을 만드실 때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시지만 플레이하는 사람은, 플레이하는 사람은 진짜 나좋아요 저도 다이아기업을 많이 해보면서 그 기분을 압니다. 플레이어분들의 기분은. 떨어질 때의 기분, 점프가다가 이런 거. 물론 다이아기분 이런 막 아, 쓰시는 건 없지만 이런 거, 노가다 이런 거저 개인적으로 꽤 싫어해요. 돌 다음 철. 오, 드디어 쓸데없이 참 이렇게 많이 쓰, 쓰이... 되게 는데 다른 또 화로를 만네 화로 만드는 게인데 블록이 여개필요하죠 아마도 드디어 다이야캔다 아, 잠깐. 근데 아까 발간석 해도 된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딱히 제작자님이 신경 아실, 안 쓰셨을 수도 없지만, 이런 거 궁금하니까 해봅니다 역시 제작자님은 이스타에그를 숨겨놓지는 않으셨구만. 저 같으면 이런 곳엔 이스타에그 숨겨놓을 텐데. 아까 발간석 부셔도 된다 하셨으니까. 자, 이제 이거 부수고. 잠깐 다야곡을 안만들었구나 근데 말이에요 우리겐 곡괭이가 있는데 왜꼭 있... 옵시디언을 부셔야만 하는까요 옆에 철은 어쩌고 혼자서 안다면 뭐 제가 부셨겠지만 저는 영상을... 라이크로소프트 수정을 해야지 이렇게 불편한면건이사 옵시디언 시간을 0.1초 자어 뭐야 미를 띵 드디어 PC방 도착! 예헤이오 yeah! 쉣! Oh, 아 놀라가지고 제가 아하 저는 마크에서 가.. 모니스터가 가장 무서워요 요즘엔 아닌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플레이할때는 뒤에서 야생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좀막 막 누가 쳐가지고 도발라봤는데딱 좀비가 있으면 진짜 심장 멈출 것같어요 어쨌든 옛날 얘기고 야.. PC방 도착! 어, 옛.. 응? 음? 옛날 버전에 지어진 건 아니었나 보네 가옷과지내가 있는 걸 보니까 아저씨! 내네 시간이요! 알았다! 돈내라 싫은데요? 에헷! 어? 아저씨 죽였다! 에헷! 그냥 플레이해야지! 에헤에헷! 참.. 에이 뻥이고 잠깐만! 네, 어, 어 음, 음, 이건 살인도가 아닙니다. 아무 일 없었죠. 어, 어, 옵시디언, 옵시디언, 어, 아 방금 아무 일 없었어요. 아, 저는 살인을 한적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처음처럼. 아, 여러분, 어, 지겨워. 옵시디언 진짜 웨이래 오래 걸리는 거야. 아, 무장은 뭐 이렇게 옵시디언을 만들어 가지고 아, 아, 몇 초, 몇 초, 어, 저, 아, 힘들어, 아. 어.. 오! 드디어 PC방 도착! 나이스! 근데 밝아서 부셔도 된댔잖아 PC방 부셔버리고 싶다 이 p c 방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알아? 어? 아저씨 아저씨 어디갔어요? 에 아저씨 에헤헿 어디갔어요? 저기 PC방 아저씨 어디갔죠 여러분? PC방에 손님이 없네? 여기요? <웃음> 여기요 왜? PC방 아저씨 어디갔어요? 안됐다 나의 마법힘으로 아저씨 아 아저씨 내 줄, 부활시켜줄테니까 해줄부활좀 이거 무료로 해주시면 안되려나 아저씨 어, 잠깐 머리 없는 사람 아어 아저씨 아저씨 저 왔어요 4시간 4시간이요 알았다 돈 내러 쉬, 싫은데 또 죽여버릴까? 죽여버릴까? <웃음> 죽여버리고 싶.. 아 선물 이거 선물 저희 PC방 아저씨가 왜곡괭이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에헤 내가 주우놓고선 여기에 돈 내게요? 아저씨 제가 아저씨 부활시켜줬잖아요 살려줬잖아 근데 왜 내가 돈을 내야돼 돈오 잠깐 어, 뭐야 어디갔어 여긴 냈다 아저씨 됐죠? 갈까? 잠깐만 이거 슬라임볼이죠 아슬라임불 더있는데? 아저씨! 여기 8천원 더 낼게요 그러면...얼마되나? 어, 뭐야 왜...아 이름살 잘라 그럼총 12,000원이니까 저 12시간이요 12시간 근데 1시간에 1,000원이에요 원래? 저 PC방 안가봤어 원래 4시간에 4,000원이었으니까 저희 12,000원 냈으니까 12시간이죠? 아저씨 12시간이죠? 그래서 저 그럼 합니다? 에헤 아저씨 쉬고 에헤 내가 12시간 해야지 어 어, 어, 재밌다. 어, 어, 배그, 배그. 어, 배그. 어, 치킨. 아, 치. 아, 2등 했구요, 배그. 아, 이제, 아, 싫어. 마크나 해야지. 마크. 마크, 마크. 마크 왜이 로딩이 안 돼? 아, 그래. 도끼다, 야. 유튜브나 볼까? 아, 됐단 마크나 하자. 마크, 마크. 하이피셰. 하이피셰! 하이, 왜안 돼? 로그인이 왜안 돼? 뭐 비정품이라고? 아, 이런 p c 만 뭐야? 여기 마크 정품도 안 깔아놨어? 아저씨, 어디 가시어요 아저씨? 어저씨? 아이 시간 얼마나 남았지 근데 아까는 12시간인데 아 뭐야 벌써 지금 1분밖에 안 지났네 배그 한판이 그냥 2등까지 갔는데 1분밖에 안 지났네 아하 11시간 59분 남았고요아 다시 배그 한판 할까 아 블루스텍 깔아서 모바일이나 하자 피 c 는 역시 너무 어려워 블루스텍으로 지금 모바일 배그 아 역시 모바일 배그 1등 했고요 아 AI들 완전 많구요 에헥 1등 아 모바일 배그 치킨 먹었다 아저씨 여기는 1등하면 치킨 주고 그런거 없어 요 에? 에 아저씨가 없네 화장실 갔나보다 화장실 가셨나 끄 가야지 아 컴퓨터 모니터 깨버리기 어 잠깐만 옆에 투명인간이 있잖아 배그를 하고 있네 오 어, 2등이네 2등 오님 잘하시네? 외따 외따 외따 헤드샷 중이야 저격?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앞에 있는 투명인간이라는 사람이 2등이거든요? 저격 중이에요 이럴 땐뭘 해야 될까요? 컴퓨터 뽀개버리기 에헴 본체를 끄는 것도 아니고 모니터를 수고하세요 네 2등 하세요 그냥 2등도 좋은거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에드 나이스 스토리가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짧긴 뭘 짧아 요저 지금 녹화 몇분 했는지 알아요? 2 8분 짧다고 내가 얼마나 못하는거야 별점 하나씩만 눌러주세요 네못 누를 것 같아요 이거 하느라 팔이 힘들어서 못 누를 것 같아요 어떻게 영상 너무 길었어 오늘 솔직히 잠깐만 여기 대문 짧. 이렇게 이만걸레 뭐 PC방 오이 슬라임 쫓아오는 것 플레이를 했지만 음.. 마지막엔 재밌었어요 막상 플레이할때는 정말 빡쳤지만 재밌었어요 그래도 네, 제작자님 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했고 오이 크리퍼 마지막은 크리퍼의 화려한 폭발과 함께 하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이쪽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설정은 음잊지마세요 근데 크리퍼 가까 있었는데 없어졌어 저기 있다, 저기 뒤에 크리퍼인가 마지막은 크리퍼와 함께 터짐을 가고 싶은데. 아까 폭발 방지 켜놓긴 했는데, TNT 폭발.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